봐. 오늘 슈퍼 휴벌... <웃음>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나 되게 비슷하지 않았냐, 얘들아?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똥퍼는 아저씨. <웃음> 아니면은 그 뭐야? 대머리 오징어 같은데 무슨 덥밥 좋아하는 얘 예. 아, 아기공룡 둘리 꼴뚜기 왕자. <웃음> 오늘 제가 진짜로 해 보고 싶은 맵은 사실 이 맵이에요. 우리나라 뿐이 만든 맵인데 인내의 숲비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. <웃음> 아, 왜? 아. <웃음> 아 근데 이게 의외로 나는 할수 있지 싶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와봤고 손풀이로 폴가이즈맵을 두개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인내의 숲 1단계 그게 뭔데? 메이플 맵에 있는 되게 극악의 점프맵 같은 건데 왜 인내의 숲인지 알게 될거예요 되게 인내해야 되니까 이 맵은 진짜 쉬울 것 같고 요 맵이 약간 난이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걸로 손풀이 한 다음에 바로 인내의 숲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한펜이는 탈락했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탈락해 가지고 지금 없고요. 는 장난이고 오늘 부산 내려갔고요, 여러분. 한편이. 자, 일단 폴가이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. 어, 뭐야, 바로 네, 아 뭐야? 바로가? 왜 한편은 알려주고 투디는안 알려 줘요? 아, 투디 맞다. 투디는 지금 군대 갔어요, 다시. 예비군입니다, 아니, 예비군. <웃음> 1년 6개월 동안 다시 안녕 어? 이건 뭐지?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인 거 같은데? 아 이게 뭐야? 오! 아 이거 세이브가 아, 있네 아 바로 그냥 넘어가버리지? 꼴찌 한 사람 어. 대머리 꼴찌 한 사람 대머리 어? 람이 지금 한올 한올 빠진 내가 한올 한올 빠지는 중아 <웃음> 연비야 와이? 양심적으로 원상복구 해놓고 가라 아니 원상복구가 어디 있나? 그러면, 아 오지마! 그러면 내가 널. 거지, 찾지 말라고 했다, 야 이거 양심있냐? 미소님 이러지 맙시다 아 진짜 양심 진짜 거기. 어, 저건 너 뭐, 어떻게 해놓은거야 오징어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거기서 한 명이 떨어지는 순간 이 문이 열릴 것입니다 <웃음> 여러분이 <웃음> 투표해서 한 명을 떨궈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는 된것 아, 같습니다 일단 <웃음> <웃음> <웃음> 놓지마 이손 놓지마 연비야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안 놓으면 아무도 못가 지금 안 놓으면 아무도 못가 제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아야 나만 오징어 게임 진행자 할 거야. 왜 너네끼리 와아! 어, 제 떨어진 느낌인데? 거기도 살려면 다 떨어지셔야 되거든요. 이거 안 놓으면 안 돌아가서 어. 우리 다 놓고 다시 옵시다. 그래? 자 그러면은 셋하면 놓는 거야, 다 같이. 네. 하나 둘 셋. 야이레이가 <웃음> <웃음> 혹시 마피아 크루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, 연비야. 다근하죠. 츠아! <목소리> 이상 <목소리> 어, 괜찮아. 대머리만 안 되면 돼. 맞아. 잠깐만, 설마. 이런 거는 지금... 결자해지라고 말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, 이건. 꼴찌한 사람 대머리, 꼴찌한 사람 대머리. 어, 신이 대머리. <목소리> 뭐라고? 정말? 응. <목소리> 내가 대머리라고? 여기 다 있는데. 응. 응. 거기 다 있다. 잠깐만. 꼴찌가 대머리라고 그랬지. 안들어가면 대머리 아니잖아. <목소리> 그럼 여기서 종료하자. 그러면은 c n 가 꼴찌가 돼. 그러니까. 자, 아, 10초 줘 볼까? 한번. 10초 안에 CN이 올수 있나 없나? 에이, 못뭐 오지. 10 19 8 2 비켜. 6문 열어. 문 열어. 자. <웃음> 3저 <웃음> 저기, 저기 있다. 이 땡, 일땡. 일땡 이런 개? <웃음> <웃음> 이제 이거 머리 벗고 오자. 그러게. 머리를 벗다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너 가발이잖아. 삭바라기 돈에 빠 걸자. 삭바라기 돈에 빠를 거죠? 물론? 어? 나 진짜 삭바라기 이거 한 2천만 원 걸고 한달 기간 잡고 한달 안에 채워주면 할게요. 2등병의 편지 노래 틀어놓고 <웃음> 5천만 원 가겠습니다. 한달 5천만 원. 씨앤이 머리 깎을 때 같이 가면 안 돼? 누나가 왜 와요? <웃음> 야 우리 집에 애들 깎는 바리깡 있는데 그걸로 밀어줄게 내가 <웃음> 그거 정희신이 깎는 거잖아! 나를 왜 깎냐고! 같은 소이잖아 야! 야 가서 바리깡 한 번씩만 우리 밀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번씩만 고속도로 내보내안 돼? 미용실 가면 돈 내야 되니까 돈안 내도 되는 우리 집에서 <웃음> 맞아, 깎자 맞아 우리가 고속도로 내줄게 그, 부릉부릉! <웃음> 블루. 영상은 제 채널에 올려도 되나요? 어나 먼저 출발해야지. 저런, 아, 나 저러... 노라고 아, 출발하자. 신이 <웃음> 이번만큼은... 여기서 꼴찌 안 하면 대머리 면제권. 어, 어 발모제? 애들아 <웃음> 먼저 가. <웃음> 아 진짜 이러지 말자. 애들아. <웃음> <웃음> 들아 먼저 가. 애들아 <웃음> <웃음> 저... 먼저 가. 아왜 그래요? <웃음> 우리는 뜨거운 승부를 펼칠게. <웃음> 자꾸 그러면 정모 갈때 밤에 몰래 가위로 머리 자르고 튄다. <웃음> 내가 못할 것 같지? 어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 쟤는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음인이 대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인내일에서 갑시다 왜 저렇게 제 대머리에 집착하시는 거예요? 재밌잖아 진짜 내가 가위로 자른다고 했지? <웃음> 아 진짜 이러지 말라고 아 이러지 말라고 어, 이러지 들어왔다. 말라고 남만의 척은? 시은이? 어 잠깐만. 어, 야 이거. 자... 그거는, 야 그거는 얍삽이지. 음, 난 모르겠고 세이브가 돼버렸는 걸. 아, 그건 얍삽이지. 그. 그거... 하지, 마... 아! 하지 마라. <웃음> 하지 마라. 하지 아! 마라. <웃음> 야, 어떤 놈이 만들었냐 이매? <웃음> 그래 플레이하려면 좀 생각 좀 해라 애들아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<웃음> <웃음>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시라고요. 휴폴풀하려면 드디어 왔습니다, 여러분. 아, 벌써 토쏠려. 아, 나이 배경 PTSD 메... 올거 같아. 스토리. 딴딴딴딴딴딴딴 제가 인내의 숲 퀘스트, 퀘스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. 페르샤와 핑크 안시리움. <웃음> 와 근데 배경 진짜 잘 살리셨다 미니맵으로 봤을 때는 그냥 봉으로 되게 만만하게 이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게다가 줌네 높아 난 클리어함 난 클리어함 어어 인증까지 아 연비야? 아 이게 아 이게 점프가 닿긴 닿거든? 근데 되게 애매하게 한번 이렇게 손 써서 올라가야 되는 수준으로 닿는다 미안해 연비야 아 연비야 미안 점파하는데 다리에서 파라이를 잡네. <웃음> 하이. 아, 그렇지. 요렇게 하면 쉽죠. 이게 진짜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? 어. 응? 다 올라왔을 때 떨어지는 거야. 아. 아, 진짜 제발. 아, 잠깐만. 아. 이거 잠시만요, 여러분들. 뭔가 저 잘못 생각한 거 <웃음> <것> 같아요. <웃음> 이게 의외로 나는 할수 있지 싶어 가지고 일단 가지고 와 봤거든요. 죄송한데 저는 이거 10시간을 주든 24시간을 주든 못깨요 <웃음> 지은이.. 떨어졌대요 <웃음> <웃음> 진짜? 그 입만 조용히 하면 입만 조용히 하면 <웃음> 떨어졌대요 <웃음> 이거 근데 하는 방법은 알았다 방법을 알면 뭐하나? 이걸 알아도 떨어지는게 슈퍼풀인데 <웃음> <웃음> 그럼 세상엔 방법을 알아도 못하는 일이 있다 잘 뛰어도 이 정도야 왜? 버니압으로 가야돼 그러면 그러니까. 쉽게 한 번에 올라가죠 쉽게? 라고 했냐? <웃음> <웃음> 저는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케빈 ㅋ ㅋ ㅋ ㅋ 유 이런 씨발게임따라 ㅋ 대요따라잡대요 케빈님 오 흐름 좋은데 오 야우 진짜.. 한 번에 원투에 올라가겠는데 <웃음> 야잘한다야 <웃음> 역시 슈폴풀하면 채캐빈채캐빈하면 슈폴풀 야이C! 딱죠! 방송인데 왜 조용히 하라해, 캐빈형 방송이 지금 장난이야? 어? 그러면 멘트는 누가 재우나, 멘트는? 캐빈형 <웃음>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, 캐빈님? <웃음> 어, 어, 야 예능인이면 근데 예능인이면 이제 슬슬 한번좀 떨어질 때가 됐다 얘들아! 어? 여기서부터 짧아 캐에 오니까 제가 까. 집중을 시켜놨습니다, 요 아다다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바바바바, 오버보트, 싱수 댄스, 싱수 댄스, 이런 씨, <놀람> 왜 다른데서 떨어지냐고. 어 여러분, 저 마우스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<웃음> 제 마우스는 땀을 흘리는 마우스입니다. 대빈님 좀만 더 힘내서 빨리 깨주세요, 맵. <웃음> 아니, 저기요, 밑에서 놀고 있지 니 네. 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아거 아, 못하겠는데 나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나 놀고 있어 난 못해 <웃음> 난 놀고 있... 어 놀고 있어 선원 빡치지만 혼내려 내려갈 수가 없다 <웃음>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난더 이상 그냥 내려가긴 아, 그런 어뭘 듀오나 하고 올래요? 그럴래? 어, 롤도, 어, 롤도 체스 하실 분 야! 저요! 야! <웃음> 애플 팔 누르면은 카메라 모드 되거든요, 여러분. 아 구경이 날까? 가서 캐비닛 구경할 수 있어요, 여러분. 애플 팔로. <웃음> <그럼. 웃음> 좋아요. 여러분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짝 높지 않아요?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착신가? 착신. <웃음> 작... 어? 살짝 높은데? 그러니까 살짝 높지 않았어 방금 여기가? 아니 거기가 조금 더 높아요. 하지만 이 높음을 극복해내면 더욱 더 좋은 일이 있겠지.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지? <웃음> <웃음> 잘 간다. 그니까잘한다 야, 차... 뽕께 마스터네. 시작해 놓고 안 깨기도 뭐 하고. 짜증나게 <웃음> 그러면 이러다가 케빈님 떨어지면 딱 아웃트로 넣고 끝내 죠 깔끔하게 진짜. 딱 떨어지는 순간. <웃음> 진짜. 으아! 따따라따 따따라따 따따라따. 어, 봐. 야! <웃음>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, 아니야, 어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, 아니야. 잡았어. 아니야 아니야. 잡았어. <웃음> 잡았어. 잡았어. 흐. 이런 씨. 박사님, 시사가 다된것 같습니다요. 쿠가 <웃음> <웃음> 맛있는 밥 준비해 놨습니다. 쿠 야, 이건 더 높았어, 순간. 캐빈 님. 네? 진정한 방송인이라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야, 아 거의 다 왔잖아, 지금. 근데 캐빈 님. 어. 여기 바나나 타고 저쪽 원숭이로 건너가서 돌 타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. 아. 아, 구라 진짜. 진짜 왜냐면 저 꼭대기에 도착 지점이 있어. 지금 아니, 이거부터 잡고 올라가야 되나? 여기에 그럼 네, 여기에 설 수나 있냐? 그냥 근데... 어, 뭐야? 왜안 잡혔어? 순간 아, 이게 아, 뭐야? 잡고 있어야 된다. 올라간다. 아, 올라가는 우와. 거야? 잡고, 아, 있으면? 잡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네. 잡고 놨다가 다시 어, 어, 오. 어, 어, 어, 어. 어 된거 아니야? 됐다, 됐다. 오 어, 잡고 갑저기 여기서? 아! 1 아! 아! 갑자기! 이야! 여러분 깼다! 인내술 클리어! 여기로 들어탈 안들어가고 떨어지면 만원 여기서 체크포인트 1 명령어 치면 3만원 <웃음> 자... 점프로 <시기> 들어가자 <웃음> 아 이대로 떨어졌어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 병기네. 뭐야? 야이캬오이어형 <웃음> 뒤로 오면은 다른데 보인다 그 포탈 뒤로 들어가 봐 글로에서 들어가면 다른 공간 보여 <웃음> 이걸 속냐? 아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<웃음> 다시 이거 성공할 때까지 해야겠다 여러분 자 어떨셨을까?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인내의 서 시작! 시작아 정신 나갔다어으으으 <웃음> <어버, 어버. 웃음> <laughs> oh, b o o b o o